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꾸입니다 이제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꺼낸 캐릭터는 리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리퍼의 사냥 스킬, 토벌 스킬 및월드보스 스킬, PVP 스킬 및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사냥 스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림자 도약, 망자유린, 그림자 포획, 사신의 심판 카르티안의 분노, 어둠의 칼날, 그리고 사신 일단 스킬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림자 도약은 무적 그리고 슈퍼아머를 달고 있는 돌진기입니다 이게 접근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대신에 딜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망자유린입니다 이건 뭐 리퍼의 간판 스킬이죠? 돌아라 팽이야 자 다음은 그림자 포획입니다. 그림자 포획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 모션에 비해서 딜량이 꽤나 잘 나오는 스킬입니다. 망자유림과 더불어서 주력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신의 심판입니다. 이걸 딱 보면서 어? 이거 왜 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스킬만 다 넣었을 때 쿨타임 회복이 안돼가지고 평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카르티 안에 악몽을 넣을까 사신의 심판을 넣을까 고민하다가 저같은 경우는 사신의 심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카르티안의 분노입니다 카르티안의 분노같은 경우는 원거리 공격인데 타격피해가 1000%가 넘어가는 아주 멋진 스킬이죠 사냥시 요거 한번 딱터트릴 때마다 주변의 적들이 쫙쫙 녹는데 아주 달달합니다 자 다음은 어둠의 칼날입니다 이거 보고 또 한번 음 응? 하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어둠의 칼날은 스킬 레벨 3 이상이 되었을 때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칼날 자체의 기본 공격 범위는 꽤나 넓은 편이에요. 꽤나 넓은 편인데 이게 딜량이 낮고 타격수가 낮다 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킬 레벨 3이 되면서 이 타격수 증가 스킬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요때부터는 딜이 좀 쓸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레벨 이상이 되면 어둠의 칼날도 꽤나 쓸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신입니다. 사신같은 경우는 70레벨에 배우는 스킬이고요이 공격력 버프와 치명타 버프 그리고 생명력 회복이 나름 쏠쏠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총 7개의 스킬을 사용하고 있고요이 7개의 스킬을 사용할때는 사신의 심판에다가 어둠의 조각을 넣어서 생명력 회복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어둠의 칼날 레벨이 3레벨이 안될 경우에는요. 어둠의 칼날도 빼고 사심의 심판도 빼고 차라리 그 자리에다가 카르티안의 악몽을 넣고 사용하시는 이오스킬 플러스 사신 체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는 카르티안의 악몽에다가 어둠의 조각을 넣어주셔야겠죠. 다음은 토벌 스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 플러스가 없을 때는 기본 사냥 스킬하고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때는 이제 잡몹을 잡아야 되니까 똑같이 사용을 하고요. 전투 플러스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림자도약, 망자유린, 사신의 심판, 카르티안의 악몽, 그리고 사신. 딱 보시면 사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슈퍼아모 스킬이죠. 토벌 같은 경우는 클리어할 경우에 체력이 전부 회복되기 때문에 그냥 너도 때려라, 나도 때린다. 요 메타를 이용해가지고 압도적인 딜로 밀어버리는 걸 저는 꽤나 좋아합니다. 이때 어둠의 조각은 카르티안의 악몽에 붙여서 공격력 버프로 사용합니다. 남자는 공격이죠. 아! 2.6%의 여자분들이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도 공격입니다. 다음은 월드보스 스킬입니다. 사실 월드보스는 그때그때 그때 조금 다릅니다. 아 이거 뭔가 오늘은 하기가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토벌하고 똑같이 사용해서 다이다이 스킬을 그대로 씁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심연의 조각이 필요해가지고 송컨을 해야할 때는 그림자도약, 망자유린, 사신의 심판, 카르티안의 악몽 여기다가 카르티안의 분노까지 넣어서 사용합니다 카르티안의 분노 자체도 솔직히 딜량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는 토벌과 마찬가지로 카르티안의 악몽에다가 어둠의 조각을 붙여서 공격력 버프로 사용하고요 카르티안의 분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요 친구는 슈퍼하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PVP 스킬입니다 사실 제가 PVP는 별로 안 좋아하고 잘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림자 도약, 망자유린, 사신의 심판 그리고 그림자 포획, 목마, 사신 보통 이제 그림자 도약이 경직이 붙어있습니다. 그림자 도약이 이제 무적, 슈퍼하머, 경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림자 도약만 맞추면 망자유리는 웬만하면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약으로 경직, 유린으로 다운 싸운 이후에 시간적 여유가 많을때에는 사신의 심판을 넣고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그림자 포획을 씁니다 뭐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사실 이 4개의 계열중에서는 R이 가장 좋은 계열인데 리퍼한테는 효율이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리퍼같은 경우에 R을 붙일 수 있는 스킬이 사신의 심판, 어둠의 칼날, 그리고 카르티안의 악몽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어, 사신의 심판하고 카르티안의 악몽 자체는 기본 딜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R이 그렇게 큰 필요가 있는 편이 아니고요. 칼날 같은 경우는 딜이 원체 떨어지기 때문에 R 10%를 붙여봤자 큰 차이가 안나요. 뭐 만약에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 R, 라브리프, 아이브 요세계열을 전부 다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시면 라브리프하고 아이브만 맞춰도 이 주력 스킬 전부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퍼는 솔직히 라브리프하고 아이브만 맞추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퍼에 세르트를 붙일 수 있는 스킬이 망자유린나고 하르티안의 분노 딱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뭐 사실 세르트까지 필요 없는 스킬이죠. 자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말씀을 안드린 스킬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망자사냥입니다. 망자사냥 같은 경우는 스킬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보셨나요? 수동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걸 계속 꾹 누르고 계셔야 돼요.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7타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휘두르는 모습이 7타거든요. 근데 이걸 자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딱 2타까지 밖에 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빼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리퍼의 사냥 스킬, 토벌 스킬, 월드보스 스킬, PVP 스킬, 그리고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